심포 국제 시장에 왔습니다. 심포 어? 시장에서 제일 유명한 닭강정. 아, 닭강정 집이 한 개, 한두 개만 있는 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. 이 집이네. 와 여기 줄 보세요. <웃음> 와 주말이라 사람이 훨씬 많나 보다. 와 여기 동인천에는 길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 심포 시장 오니까. 닭강정집 앞에 줄 보세요 와, 지금 이거에 지금 한 3배 서있어요 와 여기는 또 분식집이네 유성분식 이라는 덴거 봐. 어, 여기 만두가 되게 실하게 보이네. 얇은 피에다 봐. 와, 이 만두. 고기 있는 분, 김치 된 분이 있어요. 아, 맛있겠다. 고럽게. 오, 생활의 달이나. 나와. 강릉 육족 마늘빵 3,900원 한개아 카스테라 대만 카스테라 가게 예전에 무슨 그싹다망했 썼는데 TV 프로그램 때문에 여기는 화네 아직도 와. 아, 시장에 김은 무조건 시장에서 이렇게 굽는 게 모든 김이랑 비교해서 제일 맛있는 거같요 아 무슨 뭐, 냄새가 틀려어 숯불이 더 보여요 아, 숯불이 더 맛있는 거예요? 그숯불도맛있 아니, 아, 아니 다른 시장에서 보니까 무슨 철판 같은 데 아, 굽는데 아철판하고 아, 비교도 안 되게 이게 더 맛있는 거죠? 어. 와 냄새가 이제 그냥. 술빵인 거봐나 색깔이 노란색만 있는 게 아니라 보면은 녹색, 핑크색, 저기 뭐 회색까지 다 있어요 보니 사이즈가 진짜 크네 세계 11,000원이래요 맛있겠다 아니 여기 심포시장에는 무슨 생활의 달인의 나운드가 되게 많아요 여기 또핫방 가봐 10개고요. 만원 10 하시면 2 2개커피콩카도1 0 0 0원씩 서비스 드리고요. 2 0 0 0원씩더 드리는 거에요만원 음. 하시면 음. 한 번, 한 번, 이런 거. 제일 비싼 원이에요0원 1000원, 1 0 0고구마0 0 아, 여기 호두과자는 특이하게 호두가 아니라 땅콩이 들어가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 더 고소하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천안에서 사먹을 때랑 거의 비슷한데 9개 3천원 아, 이건 나중에 디저트로 먹어야겠다 여기는 옥수수를 볶아요 그래서 종류가 이렇게 세가지가 있어요 어니언, 허니치즈, 버터치즈 뭐 이런 식으로 한, 한 통에 3,500원 아, 옆파는 가게도 있네 오박엿, 생강엿 뭐 이렇게 다 있네요. 순대, 콩엿이라고 해서 저런 것도 있네요. 와, 이게 또 뭔데 이렇게 줄을 서 있나 봤더니 40년 전통 중국식 산동 공갈방. 투명한 <목소리> 것보다. 와. <목소리> 심포지장뒷골목 피어미식회 나온 집인가 보구나. 뭘로 나왔지? 뭐 숙성회 이런 걸로 나와. 와, 이건 또 뭐야? 나물들이구나. 야채를 이런 식으로도 파네. 근데 이렇게 해서 심포지장이 끝나는데 보면 또 이런 동네가 보이네. 자, 이거 심포우리만두.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여기 집에서 쫄면이 처음 시작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. 맞겠죠? 여기 쫄면